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22년 재난 등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강서구청 1층 정문 앞에서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민원상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강서구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2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점검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22일 지하철 김포공항역과 롯데몰 김포공항점 일대에서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육군 5602부대,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총 17개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메시지 발령을 시작으로 긴급대피와 인명구조가 진행됐고 헬기구조와 진화작전도 펼치는 등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대적인 현장훈련으로 실시됐습니다. 재난 등 안전한국훈련은 화재, 지진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매년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강서구청 1층 정문 앞에서 2023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선포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인삿말에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강원 위원장과 귀뚜라미홀딩스 서상원 상무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선사했습니다. 또 기부나눔 릴레이 퍼포먼스도 펼쳐졌으며 이어 참석자 전원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앞으로 모금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구청과 관할 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민원상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구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전날인 지난 21일 강서세무서에 종부세 합동민원상담 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 합동민원상담 창구에는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 접수 등을 상담하며 종부세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에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JK블라서모텔에서 유관기관 MZ세대 간 소통 화합 모임 강서 톡파원 모여라 행사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젊은 직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기획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강서구청을 비롯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소방서, LGCNS 등 9개 기관에서 남녀 각각 24명씩 총 48명이 참여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 MC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서로 간의 어색함을 대화로 풀어가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시작으로 조별 미션 게임, 스탠딩 대화, 자기소개, 커플 매칭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서구는 격식 없는 자리를 통해서 기관관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MG세대 직원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